아, 어제 비온 뒤에 날씨가 터니 가볍게 한번 캐몬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가시면 오늘 일요일인데 기존 시즌2, 감성카라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벚꽃이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로얄사이트고 그리고 이쪽이 이번에 올해 새로 세팅된 코지 올리브 그 다음에 저 끝에 노을을 보실 수 있는 레몬 그리고 이쪽에 어니언 이렇게 뛰어 뛰어 넓은 간격을 주고 캠핑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아, 저희 에리바가 개인 카라반인 에디바가 있고 저쪽이 마운틴 뷰와 로얄 사이트 캠핑 사이트구요 그리고 여기 오두막 그리고 좌측으로는 에어스리밍 방카아방카아는 방코나 32피트짜리고 요 앞에 잔디마당을 전부 다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입술을 안하셔서 그렇게 넓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보헤미안 보헤미안은 등을 돌리고 있어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시면서 캠핑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차박 캠프닉 차박 캠프닉이 이렇게 귀엽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가시면 에어스트림 취향마이 여성분들한테 엄청 인기 많은 치앙마이가 음. 이렇게 위치에 있는데 치앙마이도 등을 돌리고 있어서 이렇게 잔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힐링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가 이렇게 룸이랑 줄리 이렇게 또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시면, 저기 캠퍼베 이, 또, 사이드 쪽에 위치해 있고, 이쪽에는코티지 CO. 여기 또 아직 입실 전이에요. 여기만 지금 손님이 안 계신 상태니까, 가볍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어, 성 하죠. 자. 시오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캠핑장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천은 이제 벚꽃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서울은 다 졌는데 여기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5월 첫째 주까지는 이쪽은 철쭉이랑 저희 뭐 과일나무들이 꽃봉오리를 피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진달래 곳곳에서 캠핑장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죠 오늘 다시 너무 맑네요 자 진달래 꽃을 곳곳에서 볼수 있고 버지도 조금씩 올라오는 로얄 사이트 전경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 놀고 있네. <웃음> 자 그리고 마지막 코스, 마지막 구역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롬이랑 줄리. 이쪽로 보시면 노미 프라이빗은 저렇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보시는 것처럼 동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만실이 대두 보시는 것처럼 뭐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느끼실 수 있죠 자 이상 자고군의 캠프넷이 지금 비온 리 일요일 풍경이었는데요. 어, 저희는 뭐 일요일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고 계신 캠핑장이라. 아, 뭐 서울에서 가깝고, 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나들어 나들이 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 벚꽃이 피고 있는 캠프 오네시.